미친 만두 먹어볼까 미치도록 맵게 만들어진 만두래 엽떡 매운맛과 송주불 냉면으로 단련된 날개는 식은 죽 먹기일걸 공사운드 안 매운 튀김만두 먹었는데 진짜 맛있네요 와, 제가 원래 미친만두 안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짓수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는 김기수 형님께서 거기 진짜 맛있다고 그냥 만두 엄청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걸어서 한 3분 걸어가면 있는 만두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어, 안 매운 만두 괜찮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매운 튀김만두 어? 맵다 불닭 정도 맵기입니다 어 근데 맛있게 매워요 좋아요 송주 물냉면입니다 불냉면 아니고 계란 먼저 아니야, 아니야 계란은 미친만두를 먹고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죠? 아 참,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친만두 생각하면네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아, <웃음> 아 이거는 아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건 진짜 미쳤어. 이건 진짜 아차가왜 왜 이러고 있냐면, 딸은 막 어, 매워. "아, 미워!" 뭐이 정도 얘는 지금 아파요. <웃음> 여기가 엄청 따가워. 지금 어, 어, 이제 좀 지나는 것 같아. 진짜 미쳤네. 지금 얘 만두가 내 몸속 어디 있는지 알것 같아요. <웃음> 이게 슥 긁어 내려가는 느낌? 미쳤다. 먹고 싶은데요. <웃음> 큰났네. 어 하나만 더 먹을까? 좀 기다려봐. 하나만 더 먹어. 미쳤네 진짜. 왜 먹고 싶지? 여기다 넣자. 미쳤나 진짜? 왜 그러지? 이게 왜 먹고 싶지? 아니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. 왜왜왜 왜, 왜 먹고 싶지? 아니 이게 한입 이렇게 딱 베어 먹었을 때 뭔가 살짝 달달하면서 고기가 싹 씹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촉촉한 그런 식감이 느껴지는 게그 식감이 되게 끌리는데요 그리고 아까 첫입 먹고 제 감각기관이 죽었나 봐 <웃음> 처음 먹었을 때보단 덜 맵게 느껴져요. 아.. 이거 하나만 더 볼까? 자꾸 나와 <웃음> 큰일 났네 내일 또 화장실에 <웃음> 일단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또? 아. 그때 걱정은 그때 하고 일단은 오늘을 즐기자 아또또 또 왔다 왔다 오어 감각이 다시 살아났나봐요 어. <웃음> 내가 미쳤지. <웃음> 아, 잠깐, 그 계란 먹어서 괜찮아졌나? 계란이 또 있나? <웃음> 없네. 잠깐만, 이거 어떡하지? <웃음> 아니, 무교인데 <웃음> 왜 손을 <웃음> 왜 이러고 있을까? <웃음> 아, 이제 진정이 좀된것 같습니다. 혹시나 그 여러분들도 미친만두를 드시다가 하나 먹고 좀 괜찮아진 다음에 어?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더 먹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참았다가 한 10분 있다가 다시 드세요 <웃음> 아, 저 이렇게 바로 그충동에 먹었다가는 어, 큰일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